와 이렇게 하니까 준피에 량 골고루 지금 하는 거 보이나? 엉! 엉! 그 다음 50만! 제... 자, 오늘 말이죠. 한번 제가 실험해볼 거는 비델리 템이 무엇을 가야 하는가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생철입니다. 아무래도 수급도 영향이 있는데다가 비델리는 생철로 인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딜이 좀 잘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구스가 또 누굽니까? 또 요런 실험 재화로 투자해서 유튜버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실험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은 우리 엘리 스킬을 세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쇄도 피해가 있죠 쇄도 피해는 자신의 남은 생명력 퍼센트 %당 추가 피해가 있어요 만약에 생명력 100% 남아있으면 80% 추가 피해가 있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되는 게 뭐냐면 그럼 생명력 피통이 크면 쇄도가 더 세냐? 아니다 이 말이야 만약에 20만 피를 가진 엘리가 있어 그리고 10만 피를 가진 엘리가 있어 둘다 피가 100%일 때 풀피일 때는 같은 80% 추가 피해다 오케이? 이해되지? 피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피가 꽉 차이냐 깎겠냐이피 게이지를 보면 돼요 다만 이런 점은 있죠 만약에 피 10만인 엘리가 5만의 피해를 받았다 피 5만 남았지? 그럼 50%밖에 안 남았잖아 생명에게 맞았을 때는 좀 떨어지죠 근데 피가 20만인 엘리가 5만의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아직 75% 남아있지 그럼 그 추가 피해가 감소하는 건 피통이 크면 유리한 부분 있죠 근데 첫 턴에 완전 시작부터 할 때는 맹철이 유리하겠죠 근데 좀 뒤로 가서 좀 뚜디를 맞고 있을 때는 생철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더원형님 그렇다고 생체를해주나 생철했을 때딜다 답답합니다. 이동 형은. 자, 왜냐하면 공격력 200%라는 기본적인 공격력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 퍼센트가 높은 맹철이 딜이 더잘 나오죠. 자, 이부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스킬, 발리오브 라이트. 요거는 봐봐. 필살기 계지한 칸당 최대 생명력 3%씩 추가 피해준다. 요거 제가 실험해보니까 적의 최대 생명력에 피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피 통의 퍼센트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건 어떠냐? 피통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피통이 1 0만이야2 0만이야에 따라서 이 추가 피해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좋나? 생철이 유리하죠 다만 요 여기도 봐봐 공격력 이 110% 피해가 있잖아 공격력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맹철을 했을 때첫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실험해보니까 첫턴 기준으로는 맹철이 조금 더 셉니다 근데 필살기 게이지가 좀 많이 차가면 생철이 더 셉니다. 필살기는 뭐고? 필살기 최대 생명력 비례 데미지잖아요. 이거는 최대 생명력이 많으면 무조건 생 겁니다. 공격력 비례 데미지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최생이 높은 생철이 딜이 더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죠? 맹철은 첫 턴부터 애를 뽀수는 스타일로 할 때는 맹철이 좋겠고 좀 뒤로 유지해 나가는 건 무조건 생철이다.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구수형이 해볼 거는 첫 턴에 설치는 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덱은, 짜잔, 요런 덱입니다. 첫 턴에 어떻게 끔살 낼 거냐면, 카킹으로 이제 주피 주고, 그 다음에 엘리가요. 원래 엘린 뒤로 갈수없 세지거든. 근데 지금 맹철작을 했기 때문에 첫 턴에 바로 세도를 때립니다. 그리고 안멜이 찍을 뿐은. 어때, 어때? 출발. 자, 시작부터 날뛰는 맹철 엘리가 왔다. 자, 이게 과연, 어, 시그루드 덱이다. 자, 시그루드 덱도 시그루드 성물 입고 하면 시작부터 날입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안멜 목숨을 노려볼게요. 호도덕 치고요. 쇠도 파박 치고요, 빠크닥 치고요. 요 덱은 마치 제가 원래 제가 좋아하는, 굴사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첫 턴에 상대 핵심 딜을 하나 자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9만 6천 나왔어요 빡! 빡! 9만 9천. 암멜이 1인기 버프두 두 개, 받고 때리는 거만큼의 데미지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맹철 엘리다. 뒤로 가는 게싫어하잖아 형이. 시작부터 좀 세게 때려봐봐. 이럴 때는 맹철로 해가지고 때렸더니, 뭐, 96,000? 96,000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만, 다만, 장기전을 봤을 때는 생체력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 요거 이제 시그루드 제압 못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가볼게요. 파크닥 치고요. 이성으로 와라라락 치고, 이 앞에 볼게요. 자, 자 엘리 지금, 엘리 혼자 지금 강탈 당했어요. 나머지는 강탈 안 당했고, 이제 2 3 5 0 나오고, 싹! 빡, 빡, 빡, 빡, 빡, 1 5 8천0 0 강탈도 당했고, 지금 좀 피도 좀 깎여있어서, 와, 못죽겠군요 자, 갓킹의 주피 증가에 엘리의 지금 개성이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암멜이 이제 슬슬 미쳐날 뛰기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부부사기단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눈으로만 봐. 오 눈으로만 보고, 여러분. 여러분, 되도록이면 생철하세요. 생철이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철을 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따라하지 마라. 근데 볼맛은 날 거예요, 오늘. 봐봐봐. 후두두 자, 엘리 전천히한번 간다. 와, 엘리 강탈을 저 강탈 을 당해갖고, 저자석 저것만 강탈 시키가지고, 자석이 자, 강탈 들어가고, 찍어보라. 자, 홉! 오로로로로록! 22만 원. 주... 이각킹도 계속해지는 거야. 킹도 생각해보니까. 옹! 옹! 그 다음, 50만. 됐나? 뒤로 갈수록, 아니, 그게 나쁘지가 않은데? 야, 그냥 지금 맹철인데 뭐, 필살기 게이지당 최대 생명 추가 피해가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뭐, 나는 뭐, 최대 생명이 없나 말이야. 맹철은 최대 생명이 없어? 있긴 있고. 거기다 공격력 추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성으로 던지는데, 50만에 터집 붙는데? 와, 요렇게 하니까, 준 피해량 골고루 지금 하는 거 보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비델리를 마치 딜러처럼 쓴 거야, 내가. 그지? 원래는 뭐다? 서포터 느낌이 강한, 딜도 잘하는 딜포터다. 이건데, 약간 요렇게 쓰니까, 딜러, 사용을 했다. 자, 그러나 자 조심하세요. 요런 덱한테 구타를 잡히면 이제 끝난다. <웃음> 자, 세명다백네이시네자 세 페이엔, 근타르가 아닌 페이엔이다. 이거죠. 페이엔을 한번 죽여볼게요. 페이엔부터 죽여볼게요. 보도도도독. 자, 1 6 9 0 0 나오고, 싹, 빡, 빡, 빡, 빡, 빡, 10만, 10만 봤제? 앙앙 됐나? 어? 첫턴에 페이엔 삭제. 근데 물론 여러분 근타르였으면 치면 안 돼. 근타르면 맞을 때마다. 회복을 하니까. 근데 방금 속타을 했거든. 속탈는 턴이 끝날 때 회복이야. 그래서 내가 죽이겠다고 판단한 거지. 지기해야 돼, 제마 저거. 골 때리거든. 돌리기 시작하면. 자, 요거는 어, 눈으로만 봐라. 눈으로만. 조금 그, 딜뽕대기야, 딜뽕 대기야. 그냥. 어, 잠깐만. 와우. 관통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카킹이 지금 비실비실 하는 거야. 관, 관통 앞에 약한 모습. 필살기 게이지 다 돼가는 림으로, 마음으로 잡을게요. 이거또 똑같이 가볼게. 이렇게 치고, 찍어봐야지. 어, 다 무조건 그냥 원샷, 원킬 이런 느낌으로. 매턴마다 살상을 하겠습니다. 29만 4천. 각킹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킹도 누구 때문에? 비델리 때문에. 빡! 빡! 야, 비델리 명체를 주니까 그래도 1인기가 아직 집 개성, 그, 발동되기 전이다. 6개 개성. 발, 발동되기 전인데도 10만씩 꽂히는데? 야, 이 정도면 어떤가. 좀 의미 있는 실험이긴 하지. 자, 이번엔 전체기 한번 다던지볼게 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야, 전체기 다 가봐! 뽁! 뽁! 뽁! 자, 자, 와 일상이 점점 세. 이거 끝나보지 말고, 우리 엘리크 한번 보자. 우와, <웃음> 그니까 러 내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동안 내가 비델리 그 처음에 출시됐을 때 처음에 이제 막 아무래도 방어적인 느낌 좀 강해가지고 방덱 쪽으로 많이 써봤거든. 근데 형이 딱 극혐하잖아, 방덱을. 7대제에서는 그래. 7대제에서 내가 방어 덱을 극혐하거든. 오, 답답하네. 나, 나, 나, 나 미치겠어. 근데 비델리를 극딜덱 쓸 수는 없을까? 아주 구스다운 발상에서 시작된 거야. 근데 극딜덱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있다인 거예요. 뭐고, 이거? 잠깐만, 후턴이가. 잠깐만요. 이제, 아, 이거, 투급 음식 먹어야 돼. 그래요. 이제 영상미를 위해서 지금 공격형 음식 먹었는데 투급 음식으로 바꿀게. 이거 큰일 났다. <웃음> <웃음> 아, 잠깐만요. 아, 소멸까지 걸고. 야, 이거, 호크 토크 대기야, 호크 토크 대이 요거한테 후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큰일 났거든요. 아, 이거 사람이시고. 아이, 큰일 났다. 야, 아이고, 근타르고.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인사는 일단 하자. 인사는 일단 하고. 야, 이거 형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데 또 이렇게 때릴 거야, 형? 아씨 자, 요걸 먼저 쓴 거는 차라리 킹한테 버프 약간 줘서 킹이 보호막 좀 세게 쳐달라고. 어, 그런 의미고. 못 죽이거든. 저, 저, 저, 저다에못 저, 저 죽여.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어, 요거는 필살기로도 어떻게 못할 것 같고, 그걸 해야 될것 같아. 킹의 전체기로 저 옆에서, 옆에 있는 저 할고 이런 애들을 죽여버야 돼. 어, 필살기 벌써 만들었다. 그러면 소멸이 벌써 만들어져가지고 죽여야 되거든요. 어머. 피어를좀 하시겠다, 어. 요거는, 야, 풀피다. 와, 씨. 와, 절망이다, 진짜. 이렇게 가볼게요. 와. 킹아, 힘내라 나가야 되겠다, 이거. <웃음> 야! 빠자야야야! 아. 야, 이제 한국 저자석이라도 죽여버려. 죽여! 그렇지. 씹으세요. 우리 모방 있다. 와, 안멜까지 나왔네? 야, 큰일 났다. 와. 자. 자, 우리, 아, 우리 보막 탄탄하지? 어? 치밥, 마! 아유, 살살 좀 하자, 진짜. 아유, 야, 이거 다 죽겠는데? 자, 요렇게 봤을 때 뭐가 좋다? 생철이 좋다. 봐봐, 지금 이제, 뒤로 갈수록 필사기 게이지가 많을 때의 딜은 전체기 딜 생철이 더 세고, 필사기 딜도 생철이 더 세다는 거. 그렇게. 저 소생이 있기 때문에, 어? 아, 요거 파란색 소생이네. 필사기 레벨 3렙, 4렙 미만이시다. 어? 가만있어 봐. 버프 빨아뿌, 빠라뿌, 빡, 빨아뿌, 빠라뿌, 빨아뿌고, 죽여버려! 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필사기 레벨이 낮아서 빨렸어, 지금. 빡! 빠라뿌, 끄다뿌는 거야. 아, 안 죽나? 아? 아이가? 아... 자 가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휴! 규격! 빡샤 카우! 됐어 됐어! 자, 자 아, 근데 다이언 돌덩이가 너무 크다. 다이언아 잠깐만! 오빠야 오빠! <웃음> 자 이렇게 예, 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생체를 하라고 알겠지? 자. 아, 맹철 엘리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아 잠깐만, 요 씨. 아이, 생, 투고 음식 먹어야 돼. 야, 선턴이면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거. 그래도 선턴이면 가능하대. 선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구부터 추기 취기쁘. 뿌. 할구부터 추기 뿌가지고 소비를 못 걸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좀 말씀드리고 이거 해멀부터 추기 뿌게요. 해멀 조금 위협적이거든요. 요번에 엘리꺼 한두장 써볼까? 아, 이렇게 해볼게요. 딜이 충분할 것 같아서 엘리꺼 두장 가볼게. 호도도덕 치고 자, 엘리야 한번 보여주라. 뒤에 팍팍팍팍 11만 봤나. 자 팍팍팍팍팍 13만. 엘리도 치밀7수 세진다. 야 이게 맹철 엘리인데 야, 다음번에 투급 음식 먹고 가 볼게. 투급 음식. 내가 보뭐 공격이 음식 안 먹어도 충분해, 딜이 지금. 살살 좀 칩시다. 우리 살살 좀. 자, 저 앞에. 못 죽이면 안 되거든. 자, 요렇게. 공식 계속 이렇게 되네. 각킹 먼저 가고 그다음에 자, 엘리 1인기. 팍팍팍팍팍 들어가 주고 깡, 깡. 아, 어, 이렇게. 좀 미리 좀 위험한 싹을 제거를 하고. 시, 솔직히 아까도 그 페이엔이 진짜 무서웠다. 그지? 페이엔 아니라 그냥 비델리하고 싸움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후턴 잡혀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았나. <웃음> 견명이긴거 보니까, 음, 따라지 마라. 아, 야, 요번에 요거,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자, 피사이게지풀된 상태에서 요거 한번 보자. 호도도도도도 하고, 자, 엘리 가보자. 앙크당! 빠크당! 326,000. 두 명한테 326,000. 세 명이었으면, 뭐, 한, 한 50만 나왔겠는데, 또, 이번에도. 한 50만 나왔겠다. 확실히 또, 각킹이 완전히 바보가 된건 아닌 게, 각킹 능력이 어디 간건 아니야. 계속해서 보막 치니까, 확실히 그만큼의 피통을 좀 가지고 있네요, 제가. 구경 한번 해볼까? 요거 치고,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말고. 자, 우리 서로 엘리 필살기 딜교 한번 합시다 딜교 한번 할게요. 팝! 빵! 자, 2 7 2 0 2 7 2 0 0예 보막을 또 쳐버렸네, 내가. 아, 얍실하네, 내가. 보막을 짓네. 깜빡했다. 자, 세명일 기정이고, 빵! 뭐고, 이거? 보막 입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대단히 좀 약하, 약했고요 필살기가 레벨이 낮잖아, 그지? 파란색이잖아. 자, 일단 그냥 이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필살기 레벨이 낮아서 파란색 거프로 보입니다. 한번 때리면, 딸피로 살아날 거예요, 딸피로. 딸피를막끊가지고 살아나고, 어, 먹어 안 죽었나? 은총? 아, 저, 먹어 근타를 들어있나? 어, 비델리한테 근타를 넣었네? 어, 비델리한테 근타를 들어있군요. 어 그래요. 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여러모로 비델리는 좀 이래저래 그 상황이 또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지금 비델리는 내가 등급표 만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생방에서 등급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 그래서 형 만들고 있는데 비델리를 트리플 S를 줄지 더블 S를 줄지 그 정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 활용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비델리 뭐 별로 안 좋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러나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델리는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내또 공격 음식 먹고왔지아내 진짜 이건방증 진짜 투급 음식 먹어야 돼? 특히 이런 오히려 극딜되기 투급 음식 먹고 선턴으로 뽀개야 돼안 그러면 내가 죽어 이 사람이네 또 생각이 길다 죽었다 이제 아, 아왜 이러지 내가? 금방 반을 금방 까먹어 요즘 아 이거 죽겠네 그죠? 엘리가 아이 아니, 구류드도, 구류드도, 구류드 써서 내가 한번 또 초살때 한번 만들어볼게. 구류드 초살때. 자, 인연이 근타르가 아닌 걸확인했고요 자, 정말 근타르가 아니더라, 이 말이지. 자, 저분도 이제 제가 사람인 걸 확인을 한 상황이고, 아, 우리 엘리 어떡하노. 자, 잡아보자! 빡! 못 잡고요. 아 팔만 치즈밖에 안 나와. 아 엘리 가 없으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또안멜 지금 단일기 버프를 쌓기에는 킹이랑은 뭐 이렇게 좋은 시너지는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러나 킹의 보막이 또 이걸 좀잘 견뎌줄 것입니다. 아카당 그렇지. 일단 보막 때문에 좀 견딘 모습. 아 견뎌야죠. 견뎌야죠. 견뎌야죠. 자 이번에 그럼 들어갈게요. 끝난 것 같군요. 이렇게 전체기로 다 쓸어 담겠습니다. 아하 어? 1인기 한장 넣을까 그랬나? 잠깐만 더원형 잡아야 돼? 오케이 잡네 아. 야 그래도 후턴에 야 내가 형 건망증인 척하면서 일부러 인마 특급 음식을 안 먹은 거야 그래서 후턴에서도 후탄, 이렇게 좋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또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신탁님 야 솔직히 후턴으로 그 무서운 호크토크 찐덱 찐덱 상대로 좀 고전미난 거 빼고는 그것도 진짜 이길뻔 했잖아 후턴인데 그러나 생철을 해라 생철이 훨씬 더투급 싸움에서 좋고 그리고 생철로 데미지 더줄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생철 하라고 아예 작정하고 나온 캐릭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